나 소주 세병 넘게 마셨어요 지금. 내 생각에 소주 세병 넘게 마신 것 같아. 세병좀 넘게, 세병 넘게 마신 것 같아. 그치추자 아! 아! 아!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. 네, 지아님 별풍선 열 개. 진짜 노라이가 되어서 왔네. 진짜 돌라이가 됐다니 무슨 말을? 반가워요. 할로 할로. 주! Yep. 여러분,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. 취한청 연기하는 거예요. 알죠? 츄왜 <웃음> 이렇게 활기가 넘쳐요? 츄왜 <웃음> 활기가 넘쳐요? 우리 츄 아니에요, 개선생님. 다 아는 듯하게 얘기하지 마. 츄는 나한테 행복한 거야, 지금.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. 그렇지 쭉. 나 아예 안 취했는데 진짜 깜짝 놀랄만한 연기였다 진짜 이거는 약간 그 설경구 송광호급이다. 그렇지 쭉. <웃음> 진짜 연기 미쳤다. 무진 목매서. 그런 진짜 연기 미쳤다. 술 먹었다고 그거 왜 취해? 나그 이해가 안 돼. 기억을 못 하고 이런 거 진짜 꼴보기 싫어. 그 진짜. 추도 들을래? 추 그렇게 행복해? 그렇게 행복해, 추. 아이고 행복해서 죽을라고 하네. 괜찮아, 추. 너무 행복하지? <웃음> 괜찮아 <웃음> 부담스러워하지마 츄 제발 부탁이야 난네가 부담스러워하는게 너무 싫어 츄야 <웃음> 열개츄업어도 팩빵이니까 내보내주세요 츄업어도 팩빵이라고요? 어? 그럴리가 나는 패이 아니야 다빵 터지지마 다빵 터지지마 화나니까 다들 그거 인정하는 느낌이잖아, 싫어.